Do you want cute and affordable K-pop merch and Korean products? Then c l o o t b o x is the website for you. c l o o t b o x sells K-pop subscription boxes filled with K-pop merch, Korean snacks and Korean skincare delivered straight to your door every season. You can expect merch like shirts, photocards, stationery and more. So if you're interested, go get one for yourself before they sell out. You can click The link in the description and use my code bangton for 5% discount at checkout <laughs> 저는 그 강태리님이나 제니님처럼 피부가 하얗고 좀 귀엽게 생기신 분을 좋아합니다 귀여우신 제니 블랙핑크 제니 블랙핑크 제니님? 아, 블랙핑크 블랙핑크 제니님이랑 음.. 저는 블랙핑크 제니? 외부와 봤을 때 이상해요 제니님 서게팅 룩은 연예인으로 따지면 제니님이나 난 이거 제니! 제니 난 제니 무조건 네, 제니입니다 네 저도 제니입니다 제니어. 제니요. 제니요. 제니요? 뭐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아 어, 그냥 예쁜 것 같은데. 그래요? 제니요. <웃음> 네. 제니요? 제니가 네. 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 귀엽고 어 키가 조금만 해요. 아한명 알아요. 제니, 제니, 제니, 제니, 네. 제니. 제가 런닝맨을 봤는데 그때 이제 제니를 알게 되는데 어 거기서 좀 매력 있게 나와가지고 귀엽고 좀 어설퍼 어설퍼서 나중에 밥 한번 봐주세요. <목소리> you can feel like 수윤아. 오케이. 제니가 이뻐요. 엄마가 이뻐요. 제니가 이뻐. 소년제 <웃음> 아 제니, 제니, 제니. 누나가 이뻐. 제니 누나가 이뻐? 제니 누나가 이뻐. 우리 주원이는 어떤 누나가 제일 잘했어요? 누구? 어? 주원이? 가보세요. 누나가. 주원이가 가보세요. 어? 어떤 누나가 같아. 제일 잘했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얼굴로 해주세요. 여자스타 이위는. 제니님입니의 아, 얼굴 제니 어. 제니 얼굴형과 눈매 주목. 너무 제니 씨의 사진이나 영상 같은 약간 참있는데 그런 약간 강함이 있어 굉장히 <웃음> 다